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피처 툴바에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 어소시에이티브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에더투 어소시에이 p 더 파트 기능입니다. 이두 가지 명령이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링크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별도의 단품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여러분. 어, 지금은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까만 블럭 그리고 분홍색 하늘색 파란색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블럭이라고 보죠 레고 블럭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개별 단품을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정치수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했더니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조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접촉이 되겠죠 접촉이 될 거고 파랑가고 하늘색 면접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 개별 단품을 설계한 다음에 조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크래시 충돌 검사를 했더니만 어, 크래시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컨택트 이런 데서 이제 접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잘 만들었네. 와, 짝짝짝 <웃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실물 실물화 시키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하고 싶어요. 그것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 어셈블리 파일은 바로 3D 프린터용 ST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셈카티아에서는 어셈블리 파일을 단품 파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기능이 Tools에 보시면 generate c a p a r t f r o m p r o d u c t 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단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두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어셈블리에 100개의 단품이 참여하고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단품화시킬 수 있느냐 안됩니다 통째로 전체가 다 하나의 단품화 되어버린 그리고 어셈블리 파일하고 링크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셈블리 파일이 변경이 되면 이명령을 이용해서 또 다른 단품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두번째 문제점이 뭐냐 두번째 자 이게 접촉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3D 프린트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틈이 없지 않습니까 틈, 공차가 없다 보니까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로그로서의 의미가 없고 그냥 한 덩어리일 뿐이란 자 그러면 그럼 개별 단품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지고 어느정도 이제 뭐 오차값을 주가지고 다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품이 많으면 그것도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개별 단품을 수정한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어떠한 공차가 발생하는지 그래시 충돌을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계속 검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링크 관계도 가지면서, 단품화 시키면서, 그 앱을 단품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 뭐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이두 가지 기능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조립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이 기능을 쓰는지 설명을 드리죠. 자, 카티아있어요 파일 유. 프로덕트로 들어오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 a s s o c i a t i t y 아세이라고 하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자, 단품을 가져오죠. 첫 번째는 요 까만 단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고정을 시켜버리죠. 자 두번째 단품명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일단 요 부분에 체결이 되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본다고 그러면 요렇게 되는거죠 이런거 십자가 그러니까 어이렇게 됐나요? 헷갈립니다 <웃음> 자 중앙세 요쪽으로 와야겠어요 자 그러면 내부엔 축이 있죠? 얘 축이랑 얘 축이랑 일치 걸죠?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죠?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스냅 걸고요. 얘 찍고 얘를 살짝만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업데이트 한번 하죠? 이렇게요 다시 살짝 돌려놓죠? 업데이트 자이렇게 걸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어, 평행 구속을 걸죠. 요거 가지고, 앞면이랑, 이면이랑, 페르렐리죠 평행을 걸겠습니다. 이렇게요그 다음에, 면접초를 걸죠. 일치 구속을 거셔도 됩니다. 자, 이면이랑, 아래면이랑 아포지트, 이렇게 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얘 가져오죠. 자, 똑같이요. 요 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요거죠. 여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바깥쪽 축이랑, 얘 바깥쪽 축이랑, 그죠 오케이. 업데이트 한번 하고요. 어, 얘가 어떻게 돌아야 되나요? 이렇게 일단 돌려보죠. 업데이트. 이렇게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 이 아랫면이랑, 이면이랑, 아퍼지트로 해서 이렇게 걸겠습니다 됐죠? 자 내부적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평행구속을 걸죠 이면이랑 이면이랑 패럴리즘을 걸고요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이랑 이면이랑 아 이미 걸려있네요 자, 캔슬하죠? 왜 안면을 평행하게 그렸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다 이제 파란 부품을 끼워보죠 가져오죠 요 부품 있죠 어... 여기도 간단하게요 이 축이랑 이 축이랑 일단 그죠 오케이 하나 더 가져오죠 자이 축이랑 옆면이랑 이 내부에 있는 축이랑 요렇게 걸겠습니다자그 다음에 어, 얘가 이제 돌아가겠죠 사실은 이렇게 돌려보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할게끔 평행구속을 글죠 뭐. 요 옆면이랑 요 옆면이랑 페레리점글고요그 다음에 윗면이랑 요면이랑 일치 이렇게 걸겠습니다 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요그 다음에 이면이랑 어... 요면이랑, 페를리점을 걸고요. 그 다음에, 일치.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은 끝난 거죠. 이요 어, 정도는 뭐,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다 하이드 해버리고요. 일단, 크래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 부품, 모든 부품 사이에 접촉하고 크래시 충돌하는지를 한번 검사해보죠. 그럴 면 어떻습니까? 어, 접촉. 접촉만 났을 뿐이지, 크레시는 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잘 만들었네! 이제 3D 프린팅 해야지! 싶어가지고, STL로 저장하면 되지! 자, 일단 세이브 올하고요 자,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세이브에전 STL 파일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형식 한 눌러보시죠. 어떻습니까? STP, IGS, 뭐다 되는 것 같은데? STL로 바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죠 일단 STP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다시 카티아에서 불러다가 STL로 저장하면 되죠 그게 한가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툴에 여기 이거 있죠 Generate Cap-Part from Product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찍어보죠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OK 누르면 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번개 맞았죠? 그 말은 번개를 맞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에 있는 파일하고 이쪽에 있는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품이 하나의 바디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는데 이둘 사이가 서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번개 맞았다는 의미는 링크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서 형상을 변경하면 이쪽에서 이 단품을 열어서 형상을 변경하면 얘가 같이 변경이 될까요? 변경이 안됩니다. 그게 1차적인 문제예요. 아셨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stl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stl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3D 프린팅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그런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링크 관계 없이 하나의 단품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링크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그럼 이 기능을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stl 파일로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이 단품 바디 하나하나를 워크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개별 단품을 수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셈블리하고 링크 관계를 성립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좀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뭘까요? 둘에 그래,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얘 눌러가지고 여기 다 되고 파트 넘버 난이 중에서 하나, 둘, 세개 1, 3, 5만 하고 싶어요. 그게 될까요? 안될까요? 첫번째거 찍으면, 세번째거 찍으면 첫 번째가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1, 3, 5만 할수 있나요? 따로따로? 안됩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죠. 그렇죠? 링크 관계도 안가져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단품화 시킬 수도 없어.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요 기능을 쓰면 되는 겁니다 어소시아이티비티 자 누르겠습니다 자 고전에요 자, 까만거 있죠 별도의 파일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어 봤더니만 아, 축도 있고 뭐 파라미터 뭐 수식 하,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gs도 있고 파이널 하트 바디에 만든게 아니라 어디다 만들었다 일반 바디에다가 쭉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한번 보죠 자 찍겠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이름 이거 바꿀 필요 없습니다 바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다가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파트 바디에 들어있지 않고 일반 바디에 들어있는 걸 가져다가 단품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파트 바디에 있는 것도 같이, GS, 축, 익스널 뷰, 싹다 가져오겠다. 아니면 퍼블리시 된 것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퍼블리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뒤 후반부에서 이제 탑다운 링크 설계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든 것들도 하나의 단품으로 이렇게 밑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b o m 에그 단품도 표시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소시에이트 파트도 또 퍼블리시 시킬 수 있겠다.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에요. 상대 복잡한 개념입니다. 퍼블리케이션 하는 것은. 자 일단은요.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하면 이 다섯 개의 예가 다 넘어옵니다. 근데 커스터 마이즈 체크하시고 필터 한 다음에 나는 1번, 3번, 5번만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일반 바디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올 거니까. 이런 축 필요 없다. 그렇죠? 엘리먼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파트바디 필요 없고, 그렇죠? 축 필요 없고, 이 중에서 나는 파이널 솔리드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골라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나의 단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캔슬하죠? 저는 일단은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 중에서 파트바디에는 개별 단품을 다 열어봤더니만 개별 단품 안에는 파트바디에는 없고, 파이널 솔리드라고 하는 일반 바디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바디에 있는 것만 일단은 가져오도록 하죠 클랩소로 하죠 자찍으시고요자 파트 바디 빼고 일반 바디에 있는 것만 가져와서 하나의 단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좀헷갈리니까커스마이즈한 다음에 다 오지 말고 그럼 하나만 한두개 정도만 가져올까요 파트 바디 빼버리고요 엘리먼트 빼버리고 축 빼버리고 얘도 빼 여러 개를 잡을까요? 이렇게 여러 개를 잡고 두 개만 남기놓놓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보시면 요건 눌러 보시죠. 그럼 여기에 뭐라 되어있습니까? 68 파트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개별 단품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요 이름 있죠. 요 이름이 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굳이 여기 이름 쓰셔도 되고 지우고 뭐라 뭐라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안 써도 이름 그대로 쓰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체인이 걸려있죠. 그 말은 개별 단품하고 이하고는 서로 링크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트리 구조를 열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품으로 만들어졌는데 녹색의 의미는 아까 번개 모양이 있었죠. 번개 모양은 링크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고 녹색은 링크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 어셈블리가 이 단품을 변경하면 얘도 같이 변경이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이런 트리 구조의 어떤 아이콘의 변화라든지이 녹색의 의미는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어셈블리 강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개만 추가를 했어요. 어? 나머지 세개다 추가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럼 다시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여기서 할수 있나요? 필터에서 누르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거 있죠? 두 번째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어 s s o c i a t 파트 있죠? 얘예 찍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를 다시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즈 한 다음에 필터 누르고, 얘, 얘, 얘세 개를 추가하고, 어, 필요없는 것들은 아이고, 파이널 솔리드만 들어있나요? 일단 캔슬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캔슬하고요 일단 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커스텀 하신 다음에 얘 찍고요 아, 안찍히네 다시 여기 여기에다 추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누구를? 얘를 그렇죠? 커스텀해서 아, 얘를 찍어줄까요? 그 다음에 얘세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두번더 해볼까요 얘 찍고 여기다가 에 누구를요 얘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얘두개 동시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바디에 있는 거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이구 이거 추가 안됐나요 다시요 여기다가 얘와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누르죠 어 여기는 파트바디에 들어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파트바디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럼 요 두가지는 지워버리고요 자 오케이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얘도 파트바디 안에 들어있네요 그럼 파트바디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하면 요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요는 처음에 만들 때 쓰는 거고 어? 나중에 보니까 어, 빠졌네 그러면 두 번째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단품이 하나 만들어졌다 근데 이 단품은 이 위에 있는 이 단품들하고 서로 링크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툴에 예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링크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링크 관계는 아, 그런 식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별도의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다선택하고요 아이선 굵기도 줄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얘를 단품이니까 바로 세이브 해제 하셔가지고 단품 파일로 이렇게 저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save as 하셔가지고, stl 파일로 바로 저장도 되겠죠. 그러니까 3d 프린트용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저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다 접촉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오니까, 레고 블록처럼 얘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첫 번째 부품 있죠? 이거 까만 거였나요? 예. 이 부품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품만 수정을 해보죠. 첫 번째 얘였죠? 얘 분홍색 있잖아요? 여기를 워크 오브젝트로 하고, 얘가 지금 위아래가 서로 붙어 있죠? 얘를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요. 자, 요면 직접 그럼 탄젠시아 연결되 있으니까, 마이너스 0.05 주가지고, 약간, 예, 줄이겠습니다 줄이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는 3d 프린트가 굉장히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한 0.01 0.05만 주시더라도 이게 서로 떨어져서 나옵니다 한 1억짜리는 맞죠? 한 100만원짜리는 붙어서 나올 겁니다 자 얘도 잠시 하이드 해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 하고요 자 줄여보죠 자, 요렇게. 이면, 이면, 이면. 다 잡겠습니다. 요렇게요. 이 부분도. 요렇게. 아랫부분도. 다 잡죠? 자, 마이너스 0.05.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 보겠습니다. 얘 하이드 하고요. 그럼 이 부품이 여기죠? 그럼 얘를 워크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조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는 끝났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바로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탄젠시한 명인이 따라가기 때문에 얘까지 선택돼 버리니까 얘 탄젠시한 필렛 부분을 제거해야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리무브입니다. 자, 제거될면 잡으자겠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자 어디까지 오나요? 여기 역차! 자 밑에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찍고 찍고 찍고 이렇게요 아이고 자이 부분도 쭉 제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거를 해놓을 걸 그랬나요? 자, 괜히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여러분도 <웃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쭉. 자, 다 왔습니다. 아이고, 잘못 선택했어요. 다시 찍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오케이, 제거를 해버리죠?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면, 이면, 이면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자,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도 그런 식으로 어. 요렇게요 됐죠? 마이너스 0.5, 5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안쪽 부분 있죠? 이면이랑 이면도 마이너스 0.5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였어요. 됐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이둘 사이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숨겨놓은 거, 다시 한 번, 하이드, 하이드, 하이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접촉이 발생할까요? 접촉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거예요. 어, 이 단품 자체적으로는 이게 충돌 검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참, 그게 좀, 그렇죠. 그렇죠? 단품 자체적으로는 뭐 충돌 검사하는 기능이 없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예이 앞면을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앞쪽인가요 이렇게 예, 봤을 때 어느정도 이제 텀이 발생하는 거죠 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조립을 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 려 이걸 이제 출력했을 때 어셈블리, 저 stl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3d 프린터 출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붙어있을까요? 붙어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립한 다음에 이게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 얘를 잠시 하이드 할까요 어셈블리에서 나는 얘 조립 상태를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보이게 보죠 지금 평행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평행 말고 여기서 각도를 맞죠? 이면하고 이면의 각도를 저는 한 45도로 이렇게 줘보죠 OK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40은 너무 심했나요 한 15도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 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a s s o c i 얘가 바뀐 겁니다 바뀌었죠 지금 겹쳐있는 겁니다 얘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얘를 지금 별도로 열어놓은 게 얘지 않습니까 얘도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버티컬로 볼까요? 얘가 변경이 되면, 이 어셈블리 안에 참여하는 단품이 변경이 되면, 얘가 변경이 될 거고, 얘가 변경이 되면, 지금 별도로 열어본 이 창도 같이 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분홍색, 얘한번 볼까요? 여기서, 파트바디, 얘 더블 클릭하고 내려와서 간단하게 여기다 대고, 필리에 처리를 했습니다. 한5 정도로 줬어요. 그러면 어셈블리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업데이트 하겠죠. 얘가 변경이 됐으니까 얘도 어떻습니까? 바로 변경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어, 툴에 얘를 사용한다 그러면 얘를 사용한다면 전체가 하나의 단품화 돼버리는데, 얘를 쓴다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단품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사용하면 링크 관계를 가지지 않는데 얘를 사용하면 링크 관계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고 링크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죠? 단품을 수정하면 어셈블라 수정이 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품이 수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을 쓰신다그러면 여러분이 어셈블리 파일을 단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링크 관계의 어떤 그 단절로, 단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SL 파일로 저장도 되고 3D 프린터 현 추세에 맞게끔 어셈블리 파일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물론 이런 것들은 한번한 한 개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찍고 또 다르게 OK 누르셔야 여러 개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지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했던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링크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별도의 단품 파일을 생성해서 여러분이 작업해 나갈 수 있다. 그게 a s s o c i a t e t y 와 Add to a s s o c i a t e 파트의 장점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